2.1! 예! 2.1 시즌이야, 2.1 시즌 엇, 음 따따따따 나라가 아까 잠깐 정신을 잃었었지 왜냐면 헤라에게 엄청난 소식을 들었거든 아까 헤라가 해줬던 얘기를 우리 하모니들한테만 전해줄게 아니, 바로 잠시만. 다음 시즌 어? 그 내가 말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 그지만 할머니들한테만 얘기해주는 건 괜찮잖아. 그래 <웃음> 특별히 허락해줄게. 알았어. 어. <웃음> 뭐냐면 바로 해라의 배드씬. <웃음> <웃음> 그거 말고 아니 그거는. <웃음> <웃음> 어 그러면 뭐야? <웃음> 아니 그거 말고 그 그거. <웃음> 아 진이랑 <지니랑> 커플씬. <웃음> 맞아 나 진이랑 커플씬 찍었어. <웃음> 아 맞. 하하하, <웃음> 진이랑 어울리려나? 그녀 씨다, 뭐? <웃음> 내 생각은 아니요. 시다야 그럼 나랑 어울리려 하하하, <웃음> <웃음> 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 웃음이 나오네. 하하... <웃음>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타이닝 스타 계정에 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다음 시즌이 올라오는 거야? 뭐, 당장은 아니고. 뭐, 앞으로 다음 시즌을 데뷔한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갈 예정이라고 하네. 와! 점차 재미있어지고 점차 흥미진진해지는구나. 예! 아직 뭔가 응. 시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럴 수 있지. 샤이닝스타2가 언제니? 2는 우리 했지. <웃음> 우리 2까지는 나온 거야. 응, 나온 거야. 그 뒤가 2였어. 그렇지. 그게 투구! 이번 시즌 이름은? 샤이닝스타 2.1! 예! Yeah! 음 2.1 시즌이야! 와 완전 설레면서 기다릴게요! 2.1 언제 나오는 거예요? 아 어, 나라도 궁금해! 2.1 언제 나오지? 응응! 음... 추석 전에는 나오지 않을아 <웃음> 진짜? 그럼 추석 때 무한반복 해야겠다! 진짜! 추석 때 완전 무한반복 해야겠어! 온 가족과 함께 무한반복! 그렇지! 와 헤라 역시 헤라클래스 도그 부자! <웃음> 헤라클래스! <웃음> 아 진짜 헤라 완전 바로 <웃음> 이 <웃음> 추석 때까지 숨 참을게요 <웃음> 아 안돼요